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의향시민 여러분 의향시의회 의장 윤미근입니다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새해에 붉은 태양처럼 가슴 속 뜨거운 꿈을 향해 도전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의향시의회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양시는 지난해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인구 16만 수도권 중심 도시로 현재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의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참뜻을 받들어 의양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큰 영향을 집결해 나아가겠습니다.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